Click and, click and, man, I really get to clicking b u t I'm looking for, this is a n t h I c n i i s s o t 카드에 필요한 RFID 카드 체크인한테 받았고요 옆에 있는 열쇠는 사물함입니다 열쇠입니다 방에 들어오면 일단 카드키가 꽂혀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카드키는 개인당 하나씩 주어지는데 주인장님 말에 따르면 여기 하나하 여분으로 항상 꽂아둔다고 하시니까 그냥 따로 크게 신경 안쓰도 될것 같긴 해요 참고로 카드키가 꽂혀있어야지 에어컨이랑 전기를다쓸수 있습니다 그럼 방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피메일 도미토리에요 여기 깔끔해 보이죠? 개인 커튼도 있고 침대마다 번호가 하나씩 쓰여 있는데 제 자리는 오늘 3번으로 배정받았고요. 지금 방에 아무도 없어요. 각 자리마다 전기 콘센트랑 스탠드가 이렇게 있어요. 스탠드 이렇게 있어서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는 에어컨 나오는 공기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열고 닫았다 할수 있고요 처음 보는 건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물론 전기 콘센트도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있고요 제가 오늘 3번 배정받았는데 처음에 딱 열어보니까 여기 베개랑 친구가 깨끗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꺼내서 침대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침대랑 친구는화이트톤으로 되게 깨끗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오늘 여기서 밤에 잠을 잘건 아니지만 저는 이따 저녁 먹고 체크아웃 할 거지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침대마다 에어컨 그 공기구멍이 있는데 실제로 에어컨이 여기 한 대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 옷걸이 스탠드가 두개 있고, 화장실도 여기 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범위토리 같은 데 가면은 밖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데가 많은데, 방에 딸려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화장실 볼까요? 짠. 세면대가 깔끔하게 두 개가 먼저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모던하고 되게 쎄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는 그리고 왼쪽에는 샤워실. 샤워기가 이렇게 있고 이 샤워기는 없나? 없네요. 저 이거 좀안 좋아하는데. <웃음> 어쨌든 이제 뭔가 버려주시면 되겠고요. 샤워실은 되게 큰 편입니다. 넉넉하군요 그리고 왼쪽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음, 기현이고요 지금 화장실에서 방을 바라본 건데 층고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2층 침대여도 지금 보이시죠? 그 남는 공간 천장까지 전혀 답답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하다. 오히려 이게 지금 1층보다 2층이 더 공간이 많아요. <웃음>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2층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물론 1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편하긴 하지만 2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는 비밀번호 받아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빵빵 터집니다. 저는 잠잘 것도 아닌데 왜 호스텔에 왔을까요? 빠밤 바로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꼭 카페에서만 인코딩 하란 법이 있나요?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하면 되죠 지금 보신 모던킹드부티크스테이는 아고다 예약시 5 6링블 예약이 가능했고요 저는 워크인으로 했는데 동일한 가격이었습니다 이상 멜라카주 주민이 직접 경험해본 호스텔 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 e r 니다